Oh my god! Oh no! 마비노기, oh no! <웃음> 귀엽네, 와. 아, 태극기 좋다. 야, 근데 태극기는 이쁘다. 아 이건 보기 좋네. 아, 이건 좀 마음에 드네. 아, 이거는, 이런 거는 좀 좋다. 플로라의 눈물 나오는 곳이야? 아, 혼, 혼자 못 돌죠. 자, 여러분들, 제가 통행증 제가 쏠 테니까 이, 아, 어, 이 괴물은 뭐야? Oh my god! Oh no! 마비노기, oh no! What the hell? Oh, oh my god. Oh, my god. Damn it. <웃음> 이게 뭐야? <웃음> 이게 <웃음> oh my g <God>. o 이게 뭐야? 으어. <웃음> <웃음> 엘프들이 이상해. 아니, 엄마 엘프들이 이상해, 이거. 엘프들이 이상한 거 같아. 뭐야, 얘들. 변신도 왜안 풀려서. 으어. <웃음> 이게 뭐야? 볼미인데 <웃음> 오자마자 이런 거 봤어. 왜 이런 거야, 이거. 버그 오졌다, 진짜. <웃음> 아, 무서워. 오체분시야 이거 심지어 역해망할 수있대 이거 어우 징그러워 진 무서워 못본 사이에 게임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이것도 왁왁왁 팔레데맨 처음 해보라고요 설마 설마 팔라딘도 설마 아 팔라딘 괜찮아 야 심지어 말풍선도 여기 끝으로 가 얼굴 끝으로 가 <웃음> 진짜 갓게임 쩔었다, 진짜. 와. 갓게임 쩐다.